자, 카메라 설치 하실때는 이 카메라 위치를 잡아서 어, 적절하게 예, 예, 적절하게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 함체 함체 다리를 이렇게 피면 은 됩니다. 함체 다리도 네 군데에 맞춰서 자, 벽면에 설치하실 때는 어, 작업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때는 린선하고 카메라 선을 일단 빼놓으시고 따로따로 설치를 하시면 좋겠죠. 자, 설치를 하시고 좀 이따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이 함체도 미리 설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두 개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 카메라 선, 카메라에서 나온 선을 이 홈에 넣으시고, 홈에 넣으시고, 전원과 랜선을 연결하시면 되겠죠? 랜선 연결하시고, 전원은 여기 카메라 전원 12V, 반드시 12V고, 이게 5V입니다. 12V 표기된 카메라 전원을 이 하얀 선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선이 엉키지 않게 닫으시면 깔끔하게 카메라하고 홈체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나온 선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220천원 또는 dc 12월트 전원이 되겠는데 지금은 220천원 이고 어 밑에 이음예 안테나는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받으시면 어플을 까셨을 거고요 어플을 깔고 이 어플에 들어가시면 추가로 이카메라에 영상을 등록을 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플러스에서 자그래요 직접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등록에서 IP캠 IP캠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입니까 직접 입력 등록 그 다음에 여기서 본인의 닉네임을 누르시는 거예요. 어, 영양군. UID가 여기 기게 네, 옆면에 있어요. 여기 쭉, 스캔을 받으셔도 됩니다. QR 스캔을 받아볼까? 받아지나? 하고 누르시면 영상이 바로 이제 뜹니다. 떴네요 네, 저희 지금 사무실 이 전경이 이렇게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